소좀 부탁드릴게요 진짜 이게 안할래야 버닝 참가하려면 안할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다 방송까지 하려고 하면은 피파는 해야 될것 같네요 진짜 와와 와, 이걸 아웃사이드 프론트워커님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세요 야우선님 안녕하세요 야레알 비아레알 좋지 음. 팀평 가능하죠? 네네. 오. 오, 팀 되게 좋으신데? 프랑스 팀아 진짜 어저께 저 9억 와 버닝 9억 그거 받고 난 다음에 아 실망을 좀 했는데 오늘 과연 얼마나 나올지 이판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보도록 할게요 과연 오늘 오늘은 진짜 제발 10억이상은 좀 떠줬으면 좋겠다 7억이었어요? 와 진짜 요즘 너무 짜게 줘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군함같이 겁나게 떨어뜨리자 역시 피파 실망을 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망을 안시켜 <웃음> 아 뭐야 이거는 근데 진짜 피파 어이 없는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던데 슈팅을 때렸었을 때 이제 옵사이드 구간도 아닌데 옵사이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뭐야 이상한 억가슛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던데 이제 다음 주쯤에 다시 또 업데이트하면은 달라지지 않을까 억가가 진짜 너무 많아졌다 어 가자 아 까비 여러분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팀그 뭐야 팀을 갔다가 이제 바꿀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팀가를 할까 생각 중인데 여러분들이 추천한팀 있어요 혹시 한 천억? 천억에서 아니면 한 구백억? 정도 생각 중인데 아 이거 내가 릴리슈팅 때렸다 아 슈팅일 했어아 어떤 팀이 좋을까요? 요즘 대한민국 LH 단일 뭐 이런 팀들 빼고 음 너무 많이 했어 그런 팀은 지금 북한가 대한민국이라 가지고 다들 다 한판 중이신가? 아, <웃음> 딱 주고, 계속 주고, 딱질러 주면서 W 딱질러 주고 다시 그렇지. 아야 어, 진짜 와야 아무리 약발이라고 해도 저거는 진짜 약발 3 수준이었다 진짜 반대 약발이 왜그러냐 어? 야야야야야야 야, 야, 야. 좋았다 다시 주고. 근데 워커님 지금 팀가 하신 거죠? BRR로. 아닌가 저번에도 그 다른 팀이 었던것 같은데. 그 팀이 그대로였나? 아, 부캐예요 아. 동캐는 라이프치. 아. 되게 사람들이. 좀 그렇게 많이 안 하는 팀을 하셨네. 그리고 근데 네, 워커님 저 팀을 뭘로 갈까요? 팀을 갈아야 되긴 하는데 지금 AC 밀란이 생각보다 지금 마, 많이 너프 당했어 지금 하다 보니까 비주류를 좋아해서. 음. <웃음> 저번에 <웃음> 뭐야 리버풀 그 누가더라 스트라이커 스트라이커로 제라드 했던 거좀 진짜 재밌었는데 레알 마드리드 레알 아니면은 첼시 뭐 아니면 좀 좋은 팀들을 갖다가 하고 싶긴 한데 포르디보아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드로그바의 고향이죠. 그이고 아까비. 브로디 보아은 브로디 바아를 말고 다른 조금 볼까? 본인가? 아니 최다. 내가 모르는 팀이야. <웃음> 수비 수비 진짜 좋고 공격도 공격 나온대로 피지컬이란 이런 거 좋고 그런 팀. 진짜 근데 수비 하나는 지렸던 팀들이 리버풀이랑 그다음에 맨유였는데. 근데 이제 공격에서부터가 좀 살짝 아쉬움들이 있어서 그렇지. 근데 요즘 지금 좀 생각 중인 게 맨시티도 나쁘지 않다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 이유가 혼란이 그쪽에 있으니까 공격이 되게 좋더라고요. 거기다 이제 더브라이너까지. 나쁘진 않은데, 아, 근데 거기는 또 이제 키가 살짝 피시컬적인 부분에서 좀 살짝 미스가 있어가지고 아쉽긴 한데, 아니면 진짜로 이제 반데이크가 있는 리버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근데 리버... 리버풀 같은 경우는 내가 살짝 좀 음... 아니면 이제 우리 형 메시가 있는 파리스 행제 은바페도 있고 네이마르랑 파리스 행제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렵네 슈팅! 나이스 이게 호돈이죠 음. 파리스 행제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파리스 행제 아니면은 프랑스? 프랑스나 아니면은 또 이제 다른 팀들 프랑스를 가게 되면 테오랑 포그바랑 은바페 뭐 좋은 선수들좀 많이 쓸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긴 한데 일단 그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요 너를딱 찔러주면 레이카르트 뛰어가자 나이스 프랑스 가면 수비가 겁나이 사기 그치 수비가 수비도 그렇고 공격도 시리지 골포그바에다가 은바페가 있으면 은 그냥 끝나지 아 근데 또 누구누구 있더라 프랑스에 기억이 안나네 오, 세우친구, 이거 이어져? 깎아, 딱 주고. 아! 어, 야, 이거는, 울인데 아, 태호에다가 누구 있더라? 여기안 나네. 크티도 있지 않나? 프랑스 하면은. 크티.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기억이 안 나네. 잘하는데... 아, 프로님 잘하시는데... 프로님 되게 오랜만이잖아요. 제방 진짜 오랜만이신 거 같은데... 어... 좀만 있다가 프랑스랑 파리스... 제 해가지고 한번 스쿼드 짜볼게요. 나와봤을 때좀 나쁘지 않을 거 같은데... 힘들? 바셀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 어? 없어 아니냐? 어. 바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코나우드에다가 그 다음에 좀 다른 선수를 쓰면 되니까 블리트? 블리트였나? 바셀 기억이 안나 음... 바에르 미넨도... 아, 바에르 미는 진짜 돈이 좀 많이 있어야 돼. 호돈 어, 와... 이 골마가... 아, 조만 대각선으로 할걸 헤더를... 까비. 아, 이런 세스미스 뭐야? 패스트업 주고. 얘들 어디 있냐? 우리 팀이 없어. 굉장서 미네는 제가 진짜 많이 체감을 좀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알긴 하는데 그래서 딱패스 주고. 슈팅! 가비. 아, 슛들이 최다, 너무 붕 뜬다. 어우, 수고했어요. 다 아니네. 아, 맞다. 은호 님도 지금 프랑스 팀이시지. 바란에다가, 맞네. 바란이랑, 어, 맨디가 있네? 바란에 테오에다가 괜찮은데? 폴포그바에다가. 프랑스팀 괜찮은데 생각해볼까 그국어로 한국어로 한어 애들 많은데 프랑스 어, 수비 국어로 한국어로 한국어로 한국어로 한국어어로 한국어로 한도어로 한국어로 한국어로 고국어로한국로한국어데 한국어로 한국어로 한국어로 있국어로은국어로데로 예, 지금 브금 안나오있죠 여러분들 잠시만요 이판 끝나고 브금 킬게요 상탭니다. 라이프치 확인 베스탑 주고 주고 죽어, 주고. 죽어. 뚫어버리는거야 ZD 아 겁나잘막아 진짜 잠시만 브금이 너무 커 프랑스는 미드진 빼고 다 괜찮아요? 미드진도 되게 센데? 포그바 있고. 근데 그건 좀만 이따 봐야겠다. 자, 좀 보고. 아, 근데 사실 제가 맨디를 거의 진짜 좀 사랑에 빠지다시피 좋아하는 선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맨디가. 에드아르 맨디. 그래서 살짝 음 맨디 있는 팀은 웬만해서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첼시도 제가 저번에 고민을 했었던 이유가 에드와르 맨디가 있기 때문에 첼시 갈까 고민을 좀 했었어. 음. 아이고. 그리고 그 말에 테오를 써도 된다면은 내가 테오를 살리고 가도 돼. 테오 살리고 그 다음에. 뭐, 뭐. 아이 푸티는 푸티 쓸만한데 비에라는 좀나 비에라 충격 먹었잖아 저번에 저거 지금 현재 비에라를 안쓰고 에이샹쓰는 이유가 그거예요와나 저번에 충격이 너무 컸어 하루종일 누워가지고 안일어나 와 뭐야 얘는 아니 <웃음> 봄싸 뭐야 진짜 하루종일 안일어나길래 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너는 나가라 이래가지고 그냥 팔았어요 음. 어, 솔직히 저는 약발 좋으면 좋은데 근데 약발 거의 3도 쓸만하기 때문에 어, 아프잖아요 아 밑으로 꺾었는데 반응속도 높늘이다 야 그래도 태오랑 바란이 있다는게 듣던 중 너무 좋은데? 와 이걸 공격까지 가네요 어디로 갈까? 까비 이게 세우첸쿠죠 와쪽으로와 죄다 왼쪽으로 차신다고? 정중왕 음. 다비 아어 아. 슈팅 진짜 심각하네. 쓰러했어요 응. 아이고.